마늘 좀 카팅을 해버리니까 쫑은 잘리죠. 네. 인건비가 훨씬 줄어들겠죠. 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을 거치면서 뒤로 밀리면서 커튼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이렇게 떨어주면서 마늘을 살짝 살짝 튕기겠죠 아. 그러면서 이 뿌리 밑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탁탁 하나씩 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어, 쇠에 자주 부딪히다 보면 마늘이, 어, 생물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으면 좀상처가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를 끼운 겁니다. 보브 호스를 끼운네 그냥. 네, 네, 근데 이 기계로 심고 또 기계로 수확을 했는데, 해보시니까,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원래 지금 오늘이 4, 5, 5월 26일, 네. 지금 작년 쪽에는 수확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웃음> 아직 대가 조금 풀인기가 있어가지고, 음. 어, 위에를 한번 쳐주려고 합니다, 지금. 마늘 쪽이 잘렸어요? <웃음> 네, 종도 잘리고, 입도 잘렸지만, 아, 네. 어 성장하는 데는 지장 없이 성장을 다 합니다. 아. 이 마늘 쪽 제거하는 데도 그 인건비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마늘 잎도 좀 잘리지만 음. 어, 수확할 때쯤 되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잎이 말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말라 들어가는 이거나 네. 잘려서 이렇게 된 거랑 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마늘 쪽 카팅을 해버리니까 종은 잘리죠. 네. 인건비가 훨씬 줄어들겠죠. 아.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나게 되면은 어 이제 그 마늘들이 내가 죽기 전에 어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마늘 쪽으로 양분을 빨리 더 내리겠죠. 음.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수확을 하나요? 음, 줄기가 조금 푸른 기가 없어지고 조금 마르면, 네. 그때 한번 더 짧게 쳐가지고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 비가 온다든지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짧게 치셔갖고 어쩔 수 없이 빨리 수확을 해서 비를 안 맞는 게 최고 우선이고요 시간이 있고 비가 한동안 한참 안 잡혀 있으면 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길게 한번 쳐주고 어, 마늘 쪽으로 양분을 좀더 빨리 내려가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짧게 잘라서 수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알이 더 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낮추면 사람 가위로 안 잘라도 될정도로 되겠더라고요이렇게 나오거든요 대가 싱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더 있는게 양이 더 늘어날겁니다 어, 순을 이렇게 자르고 바로 기계를 들어와서 수확을 해버리게 되면 뿌리에 힘이 있습니다 뿌리가 싱싱하겠죠 그러면 흙을 꽉 잡고 있는게 흙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을 파쇄를 하고 한 3일 정도 어, 비가 안 오고 여유가 있으면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면 이 뿌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확기가 들어가서 털었을 때 흙이 뿌리에 많이 안 달라붙고 훨씬 더 깨끗하게 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슈퍼농부의 마지막 남은 마늘 받습니다. 받습니다. 네. 이제 수확을 한, 할 건데 네. 최소한 한 10명? 10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10명 이상이 네. 반나절? 반나절만에 다 못하죠 비닐을 해서 <웃음> 기계로 털어놓고 뽑아내고 말려서 또 자르고 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다이 트랙터로 지금 한 거죠? 기계로 심고 3명이서 다 심었죠 농촌 3명이... 인력들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돈을 줘도 사람을 뭐 예전처럼 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4000평 정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한 4000평 4000평을 사람 손으로 심으려고 하면 은 뭐, 거의 한, 뭐, 50명 가까운 인력이 와야지 4,000평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내일 비 온다 그러는데, 50명을 어디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웃음> 저랑 세명이서 뭐, 4,50명 할 일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내여기 뒤에는 마늘을 심지를 안 했죠. 기계, 네. 기계 수확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아, 지금 두번 숙전 숙결로 그냥. 혼자. 혼자. 혼자 순치고, 혼자 털고, 사람 없어도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을 거치면서 뒤로 밀리면서 커튼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이렇게 털어주면서 마늘을 살짝 살짝 튕기겠죠? 그러면서 이 뿌리 밑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탁탁 하나씩 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뽑기면 아... 쇠가 있죠? 안에. 아, 쇠가 있구나. 예, 네, 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겹을 고무로 입힌 겁니다. 어, 에 자주 부딪히다 보면 마늘이 어 생물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음. 이게 충격을 받으면 좀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를 끼운 겁니다. 고무 호스를 끼운데 그냥. 예, 네, 네. 전 전선을 피복하는 전선 호스입니다, 이게. 이 기계로 심고 또 기계로 수확을 했는데 해보시니까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사람 없이 내가 어 파종하고 싶은 날에 얼마든지 그 소수의 인원 3명 정도의 인원으로 어 마늘 정식을 어몇 천평이든 만평, 이만평까지 할수 있습니다 아. 조기 파종을 해서 어 겨울이 오기 전에 성장을 좀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아하.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니까 겨울 날씨가 추웠을 때어 동해입을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많겠죠. 음. 그리고 겨울 가뭄. 음. 올해 날씨가 겨울에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가 엄청,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가뭄이. 예. 네. 이게 아마 비가 왔었었으면 작황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와. 어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음. 마지막 12월 달에 수분 공급을 스프링클러로 해 주고 부직포를 덮었었거든요. 네. 제가 또 망을 조금 높게 만들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 이렇게 마늘이 물에 잠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음. 망을 높게 하니까 맨 가쪽 줄이 조금 동해를 입었습니다. 아. 네. 처음 이렇게 정식할 때 망을 너무 높게 따지 마지 마시, 만들지 마시고 음. 그 다음에 어 수분 공급이 무조건 365일 내가 마, 마음만 먹으면 물 공급을 할수 있는 자리에만 이렇게 무멀칭으로 마늘을 심으셔야 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손으로 심는 것보다는, 어, 결주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 15%, 20% 정도의 결주가 납니다. 결주가 납니다. 네, 결주가 납니다. 네. 그런데, 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굵은 종구를 조금 남겨뒀다가, 어, 9월 뭐 초순이나 중순쯤에 정식을 하고,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빈 구멍에다가 좀큰 종자를 남겨둬서 아. 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손으로 심어도 안 올라오는 마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식을 하는 것처럼 음. 기계정식을 했었을 때 어, 결준하는 부분을 보식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음. 그리고 속도 트랙터로 제가 어, 사용을 해서 1.2km 1.4km 1.7km 이렇게 속도? 속도를 해서 면망식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빨리 지나간 자리들이 결주율이 조금 많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겠네요. 네, 천천히 해서, 어, 몸을 치고 하시는 거는, 어, 조금 밀식, 실을 조금 많이 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보면,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음. 다 사이즈 정상적으로, 어, 1번 담아 이상 다 나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좋습니까? 몇 키로? 어, 제가 생각했을 때한 1.2키로에서 1.3키로 정도. 1.23키로로 달리셔야 됩니다. 예, 1.5키로 이상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 결주율이 아무래도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요, 요게 아주 노은것 같아요. 예. 1.23. 1.2나 예. 1.3키로 달리셔야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기계, 저희가 사용했던 기계 그 대표님한테도 속도가 마늘을 올려주는 이 체인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음. 그러다 보면 올라가다가도 속도가 빠르니까 떨어질 경우도 있고. 아, 이게 올라갈 속도 빠르니까. 네, 착착착착착착 올라가니까 영상을 아. 보시면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속도를 줄여주면 어, 결주율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Here we go.